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오늘은 하스스톤 개발자 딘 아얄라가 직접 답변한 하스스톤의 새로운 패치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유추될 만한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 하스스톤의 종족은 게임 출시 당시 원록 악마, 야수, 용족, 토템, 해적 이 여섯 가지에서 이후 패치로 기계, 정령, 가시멧돼지가 추가된 총 9가지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카드들 중 종족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카드들로 다음 종족을 유추해보자면 굴, 트로그, 놀, 투스카르, 네루비안 등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족이 새로 추가될까요? 개발자 말에 따르면 11번째 직업은 와우에 나오지 않은 하스스톤만의 직업이 될 수도 있으며 수도사는 우선순위에서 두번째 아니면 세번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하스스톤은 블리자드 게임 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즉 와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와우 내의 직업들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하스스톤 내의 미구현된 직업은 총두 가지로 죽음의 기사, 수도사가 있는데요 죽음의 기사가 출시된다면 해당 영웅으로는 아서스가 채택될 것이라는 개발자의 답변이 있었고 수도사의 경우에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수도사의 영웅들 중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영웅을 꼽자면 첸스톰스타우트 그리고 음영파의 수장인 타란주가 있겠네요 새로운 직업은 과연 어떤 직업이 될까요? 보상의 길에 새로운 보상을 추가하게 된다면 그전까지의 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보상들의 경우 카드, 영웅 스킨, 동전 뒷면, 카드 뒷면, 경험치 부스터, 선술집 입장권 골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앞서 말한 보상들이 아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보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보상들이 추가될지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개발자 Q&A에 대한 간단한 요약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